안녕하세요. 토지공장전문 송산토복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송산신도시 지척인 고정리에 있는 매물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이고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 지목은전으로 현재 밭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면적은 461평입니다. 이 매물의 특징은 현황 도로에 접한 토지로 지적상 맹지입니다. 토지를 매수할 때 실패하지 않는 원칙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교통 이슈가 있는 지역을 선점하는 것인데 영상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05번 지방도로와 약 200m 거리 고종 교차로와 약 1km 거리 송산 그린시티 서측지구 1단계와 850m 거리 2024년 개통예정인 고정IC와 손성역까지도 가깝습니다. 두번째 용도지역이 계획관리 자연녹지를 선택하는 것인데 위 매물은 고정리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나온 계획관리지역의 밭으로 사용중인 전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원칙은 땅의 모양이 정사각형에 가까운 걸 골라야 하는데 영상에 보이시듯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직사각형으로 아주 모양이 잘 나온 토지입니다. 네번째로 주변에 50m 이내에 축사와 묘, 송전탑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위에 매부는 그런 단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의 아쉬운 점은 현황도로가 있지만 지역상의 맹기라는 것입니다. 지적장 맹지이지만 화면상에 현황 도로가 있어 농사를 지으시고 배수로 작업도 다 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 토지가 즉가 상승을 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앞 토지를 매수하는 방법과 내 토지를 내어주고 도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 토지란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현황도로의 지분을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송산 그린시티 신도시의 풍선효과로 도시정비사업으로 도로 문제 해결시 폭발적인 집값 상승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본 매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 면적은 461평, 현재 지목은 전입니다. 송산면 고정리 계획관리인 이 토지의 매두가격은 5억 7천만원입니다. 본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현장 답사와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전문 송산토박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